안녕하세요 심사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29회 예상번호를 추출하기 위한 미출현 구간 분석자료와 이월수 분석자료 그리고 끝수 분석자료와 회차 분석자료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출현 구간 분석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28회에서는 당첨번호가 30번대 구간에서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927회와 같이 모든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면 다음 회차에서는 한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929회에서는 어떤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을 것인지 928회차 당첨번호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28회 당첨번호의 적고 비율인 4대2에서 연관된 다음 회차의 미출구간 출연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회차 미출구간 출연빈도 그래프는 오른쪽의 숫자는 다음 회차에서 미출구간으로 출연했었던 회차의 수를 의미하고 왼쪽에는 몇 개의 구간에서 미출연했는지에 대한 구분과 그 빈도율을 의미합니다. 당첨번호의 적어비율이 4대2로 출연한 회차의 다음 회차에서는 미출현구간이한개가 출연할 확률이 49% 2개가 출현할 확률이 35% 전체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할 확률이 12% 미출현 구간이 3개가 출현할 확률은 3%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출현 구간이 3개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전체 구간을 뺀 나머지를 모두 합해보면 대략 88% 확률로 계산되는데 9 2 9에서는 최소 1개 구간을 멸한다고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당첨번호의 적어비율이 4대2로 출현한 다음 회차에서는 40번대가 멸하는 확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0번대, 30번대, 10번대, 단번대 순으로 미출구간이 출현했었습니다. 이번엔 홀짝 비율로 다음 회차에서 미출연 구간의 출연빈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첨번호의 출연비율이 1대5로 출연한 회차의 다음 회차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미출연 구간이 1개가 출연할 확률이 63%로 가장 많습니다. 미출연 구간이 2개가 출연할 확률은 26%, 전체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연할 확률이 8% 역시나 3개가 출연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전체 출연 구간을 뺀 나머지를 모두 합해보면 대략 92%의 확률로 이번 929회에서는 최소 1개 구간은 멸한다고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당첨번호의 홀짝 비율이 1대5로 출현한 다음 회차에서는 40번대가 멸하는 확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번대, 단번대, 20번대, 10번대 순으로 미출현 구간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월수 분석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0회동안 2월수의 출연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총 14회 출연했었고 16회는 2월수가 출연하지 않았으며 2월수는 출연하면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 출연하는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 당첨번호별 2월수의 출연번호표입니다. 최근 2주간 2월수가 출연하지 않다가 928회에서는 4번 1개만 2월수를 출연했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당첨번호별 2월수의 출연빈도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928회에서 2월수로 출현한 4번이 있는데 1회에서 927회까지 저고비율과 홀짝비율을 토대로 다음 회차에서 출현 횟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출현 횟수가 가장 많은 번호였지만 2월수로 출현한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929회에서는 9 2 8의 당첨번호의 적어 비율 4대2와 홀짝비율 1대5를 연관지어 분석한 결과 2월수가 출연한다면 4번과 3번 그리고 20번을 주목됩니다. 9 2 8의 당첨번호의 적어 비율 4대2와 홀짝비율 1대5가 나왔던 과거 회차 중에서 다음 회차에서 가장 많이 출연한 번호는 4번이었습니다. 4번은 2월수로도 출연한 횟수가 세수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지만 928회에서 2월수로 출연했어서 음... 이번에는 2월수가 출연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2월수를 챙겨가신다면 3번과 20번 중에서 고민해볼 수 있겠는데요. 20번은 928의 보너스볼 30번의 끝수와 동일해서 929회에서 출연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되는 번호입니다. 그렇다면 3번이 이을수록 가장 유력한 번호로 생각되는데 9 2 9회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관된 번호별 출연빈도를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또 4번이 보이네요. 44번이 당첨번호로 출연한 이후 다음 회차에서 가장 많이 출연한 번호는 2월수 대상 6개 번호 중 4번이 가장 높은 확률로 출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10번 35% 28번 33%로 비교적 높은 확률로 2월수로 출현했었다는 비교결과입니다. 다음으로 끝수 분석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27회에서 6개의 끝수가 출현한 이후 928회에서는 다시 평균 4개에서 5개의 끝수 범위로 당첨번호가 출현했습니다. 끝수는 보통 4개에서 5개의 끝수가 출현하므로 번호를 선택하실 때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수별 출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끝수는 최근 2회 동안 출연했었으며 928회에서는 1 끝수가 출연하지 않았었는데요. 보통 한 번은 미출연한 이후에 출연하는 흐름이 있으므로 번호를 조합하실 때 필크스와 맞는 조합이 있으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크스도 지난 928회에서 출연하지 않았으며 전체 누적 결과로 보면 50%로 반반의 출연 확률이 예상됩니다. 평균 미출연 횟수가 2회이므로 약해 보이긴 하지만 다른 번호들과 조합이 잘 맞는 이끄스 번호가 있다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삼쿠스는 최근 출연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삼쿠스는 이제 약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사쿠스 역시 출연 흐름이 좋아 보이는데요 929회에서는 출연 흐름이 약해질 시기가 된것 같지만 조합으로 잘 맞는 사크스가 있다면 선택해야겠죠? 오크스입니다. 최근 출연빈도는 많이 저조했었네요. 앞으로는 오크스가 다시 활기차게 출연할 흐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6쿠스는 최근 2회차 동안 출연하지 않았었네요 현재 미출연 횟수가 평균 미출연 횟수에 도달해서 929회에서는 출연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7쿠스는 최근 5회 동안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0회 동안의 흐름만 보더라도 자주 출연하던 쿠스였는데 다음 회차에서는 꼭 출연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팔크스는 최근 3회동안 출연했었습니다. 과거 903회부터 5주 연속으로 출연하기도 했었지만 한동안 뜸했던 흐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929회에서는 출연 확률이 약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북쿠수도 최근 3회 동안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3주간 미출하다가 출연하는 흐름이 보여서 한개 정도는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 영쿠수입니다 최장기 16주 미출 흐름을 찍고 최근 들어 인기가 급상승했었죠. 928의 보너스볼 30의 영쿠스가 있어서 다음 당첨번호의 보너스불과 동일한 끝수가 들어있는 번호는 출현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깨지지 않는다면 929회에서는 연끝수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차 출현번호분석자료입니다 928회에서는 출회차 이내에서 모든 당첨번호들이 출현했었고 아래쪽에 회색으로 표시된 10회 동안 출연하지 않은 번호들 즉 미출연 번호들 중에서는 당첨번호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회차압은 보통 9회차 이내에서 평균 4수 5수 이내로 당첨번호들이 출연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1에서 2수 정도는 회색으로 표시된 미출연 번호 중에서 출연합니다. 928회에서는 모든 당첨번호가 10회 이내에서 출연했으므로 929회에서는 미출이한 번호 중에서도 한수 정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929회 에서는한 구간 이상에서 미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2월수를 챙겨가신다면 3번, 4번, 20번 중에 한수 정도 챙기시거나 아예 2월수를 챙겨가지 않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영크수는 이제 그만 칠크수와 구크스도 함께 조합해보세요. 회차표를 참고하여 9회차 이내 출연번호들 중에서 4수에서 5수 미출연번호 중에서 1수에서 2수 정도로 선택해서 조합해보세요. 그동안 심사방로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후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분석 영상을 올려서 로또 번호를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꼭 좋은 당첨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